그래서 네. 니다 <목소리가> 間携帯用 i p h o n e 1 3に買い替えたんで 今日はiPhoneのシネマティックモードで動画を撮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あと、この声で気づ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私コロナにかかっちゃって声がこんでしまいました<笑> までも1週間あれば治ると言われてるし私も初日よりはだいぶマシになりました。なんかちょっとひどい風邪みたいな。そういう感じかな。うんま大丈夫です。えっと <笑><笑> もう3月半ばに入ったし。 引っ越しまであと 2 週間とウェディング撮影まではもう 1 ヶ月ぐらい残ってるんで、今日からちょっと本格的に引っ越しの荷物の片付けとかそういう食事制限を始めてみようと思います。ああ、うけ ちょっとダイエット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ダイエットよりダイエットですね。で、ネイチャーカンフィットネスさんからプロテインと。クッキーでサプリなどを送っていただきました。12個入ってます。抹茶味？ で、カロリーは100gあたり340キロカロリーで1食あたり2。5だから 丸4。さあ チェリー失敗さっぱり8 0キロカロリー ぐらいですね。1食あたり。このサプリも一緒に送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ご飯か食べる前に飲むと脂肪の吸収を抑えてなんか脂肪の燃焼を。 助けるというサプリなのでサラゴ 물더 넣어야지 응, 음, 맛있네 이따 우리 옷정을 해야 돼서 기게요타깔이뜨거 색깔. 이다이 그 비타민 호더 같은데요? 응하스아네 이거 하 정확하게 이런 표정 오, 이거는 펜한테 받은 거다, 손흥민. 단순은, 뭐야, 리좀잘어디 집에서 해볼까? 음. 귀엽지 않나? 응, 배꼽지구만. 뭐. 버려라. 어떤 뭐, 입지도 않은데 예쁘잖아. 무청예데 이거. <웃음> <목소리> 왜 버리는데 벌쩡한 거를 몇번입혀서 하는 건데 안 입잖아 입었다 그때 같이 놀러 갈때 입었다 아이가 이거. <목소리> 이런 이거 놀아... 것도 입지 마라 이거 흰색도 있잖아 옷 같은 거왜입는데 이런 거 예쁘잖아 <목소리> 이 보이잖아 원키스 진짜 야한 거 맞네 이거 입었나 봐응 <목소리> 버릇 아 그래 안에 이거 다시두겹 받쳐있는 것만 안 했지 고응 에이, 좋았어 응악아 이건 그 손잡이 흰 색깔이거든 응탔어응 음, 소리 음, 안 나는데 여기 찍어 먹는 건가? 참치, <웃음> 음. 맵다. 참치랑 얘는 뭐야? 멸치랑 김치랑. 음. 여기도 봤는데. 음, 나잘 보. 끝인가 이제? 응. 응! 음, 커튼! 음... 리뷰가 없었어? 음. 어. 음. 지금 몇 시야? 여자 연아랑 할줄 알아 나 연아랑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없어 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이거는 나랑 물어보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메리토리 갔어 네 비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이 좋긴 한데 그게 예쁘긴 하다. 근데 100만원 차이면 다 마음에 드는데, 워스터 색깔이 너무 예쁜가, 워스타워가 아니야, 에어 색깔이. 이런 실은데 어? 여기도 약간 이런 색깔인데? 어, 똑같잖아. 이런 느낌. 응. 네. 흰색은 없었던 음. 것 같은데? 흰색까지 안 까져, 약간 베이지 같은. 베이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응. 불가이 밖에 없나? 설마 딴데있는거 어떻게 800만원이다, 890만원. 아니다. 추가해야지, 5분. 840. 840. 40. 아니, 850이지. 차례라고, 850. 850. 그래도, 그래도 1000만원 안 넘겼다. 음, 추가하자. 싫타고 응. 추가하자. 뭐 추가하게. 이정도면 됐지 뭐. 없는 공기청정기밖에 없는데. 2시에 먹나? 2시 반에먹나 비슷한 아, 느낌이해서 네, 지나지. 30분 차이가 나싼 거를 하는데. 음. 가두시반 정도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염두해두시고 호른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또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다르게 생각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유일한 겁이다 보니까 성공한 건데,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신분증실 오른쪽에 있는 제태니까요네 번째서 일단 입장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두분더한번더 입장하세요. 우와 진짜 아 저기서 빛 들어오면서 아 저렇게 내려오는 거야? 넘어지는지 웃기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신부 등장 여기가 몇 석이었지? 240이었나? 2기0은 200. 200. 200. 200. 서0 0 200. 200. 200. 200. 200. 신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대관료 들어가 있고 드레스는 이제 스페셜 라인이고 그다음에 턱시도 있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님 이제 두분 기준으로 해서 헤어 메이크업이 들어가 있고요. 부케 있고 예식 끝나고 찍는 원반 사진 이 있어요. 아, 참 멋지네요, 님 그리고 이제 식사 부분. 이제 사... 결혼을 한다. 신기하네. <웃음> 그 결혼하는 사람들. 따로 2층은 이제 혼주나 이제 딱 보면은 그냥 제일 고급스러워 그냥 제일 고급스러운데 이제 가격이 그만큼 한 200만원 비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감상하는... 우와 가래떡 벗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음음굿 음. 땀은 아까 땀이랑 상관없나?